안녕하세요 신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선물 개봉기를 해볼 건데요 선물 개봉기를 원래 이사 그 영상에 넣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사를 하고 정리를 안 해가지고 업로드 를 못해서 지금 두달동안 선물을 못 열고 있어가지고 그냥 개봉기 먼저 찍으려고 합니다 어! 선물! 짠! 네! 이렇게 선물이 아 먼저 온 것부터 뜯을게요 yeah. 선물 개봉기가 늦어져가지고 정말 죄송해요. 이게 일본 팬분이 유튜브 댓글에도 다셨더라고요. 하 선물 개봉기 영상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다셨는데 최대한 빨리 찍어드리지 못해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스미와생. <웃음> <웃음> 잠깐만. 일본 일본 분이 보낸 거 맞죠? 뭐지? 한국 분인가? 글씨를 너무 잘 쓰시는데? 어? 일본? 일본 분이신 친구님? 아.. 이 아.. 이디기이해이분 제가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릴 때마다 귀엽다고 댓글 다시는 분이거든요 일본 잠깐만 한국 분이 아닌데 글씨 너무 잘 쓰는데? 이게이게 글씨가 너무 이쁜데, 이거? 저 이렇게 저못 쓰거든요. 나 베개 커버 바꾸려고 했는데. 일단, 베개 커버 있고요. 일본에서 에리라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가 봐요. 동생분이 저랑 동갑이에요. 초코비, 민트 초코맛 과자, 이거 그뽕 누르는 그 음료수, 음앙도 크레이프 쿠키, 과일 젤리, 튀김 이런 막과장인가 지페 초코, 푸꾸푸꾸 타이 초 멍멍이 그림 그려져 있는 과자인가? 카타누키, 바늘 등으로 그림을 나누지 않게 하세요. 보이세요? 이렇게 우리나라 그 달고나처럼 바늘로 콕콕콕콕 해가지고 그림을 나누는 건가 봐요. 먹는 건가 이거? 청각그 래프트 그 맛이 나긴 하는데 먹는 게 아닌가? 카타티 김맛새우깡 컵라면 어떻게 먹으면 맛있는지도 다 써있어 치즈를 넣으면 맛있어요 포키 녹차 초코 딸기 아 이거! 사가리코 만두 마가고 샐러드 치킨 맛 모코 탐맨 나카모토 일본에서 지금 인기 있는 라면 집의 라면이래요. 블랙산도 어! 이것도! 이것도 저번에 선물 받았었잖아요. 블랙산더. 오! 수박맛 아이스크림 만드는 건가 봐요. 고구약 젤리! 후리카케! 후리카케 와사비 맛! 집에서 이제 밥 먹을 때 이거 뿌려 먹어야지 후리카케 와사비 맛. 에리 누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후. 누나 진짜 잘 먹을게요. 오! 여기서 글씨 잘쓰죠 여기도! 봐봐요! 싱크 고빠 보낸 선물 적어서 죄송, 아니에요! 무슨! 하, 진짜. 편지로도 저는 엄청 좋아요, 편지로도. 귀여워, 글씨. 싱크 고빠 일본에 사는 치코분인데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해요 근데 귀여운 게 메이크업 영 옛날 영상들에서 피부가 안좋으니까 피부 트러블 이런걸로 고민을 하지 말래요 피부과에 가면 된다고 자기도 피부과 가가지고 자기도 콤플렉스였는데 피부가 예뻐졌다고 말을 하자고 예요 <웃음> 지코야 나도 지금 피부과에 다니고 있어 jy 피부과에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약 첨방받고 치즈 받고, 받고 있어서 피부가 엄청 좋아지거든 요즘 느끼고 있지?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원장님 사연... 요즘은 이제 일본 자막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제 영상에서 사이라는 친구가 이제 일본 친구인데 일본에서 살고 있고 지금 이제 20살인 친구예요 그 친구가 제 자막을 이제 작년 12월부터 해주고 있는데 그사의 친구한테 너무 고마워요 차, 고로케맛 과자, 와사비 김 하나 먹어볼까? 괴롭다니까? 간장 와사비 냄새? 쫀쫀이 같은 그런 포? 거기다가 그 뭐, 간장에다가 와사비 막 풀어놓은 그 있잖아요 그 간장 이렇게 묻혀가지고 말려놓은 거 같아 간 라면! 여기 서콤라면 곤약젤리 일본의 카레 플릿이 들어간 과자 그다음에 이거는 어? 초코송이 초코송이야 고마워 잘 먹을게 거의 내이주치 먹을 그 그러니까 보통 분의이즈치고 저는... <웃음> 이게 부산에 살고 있는 여성팬이라고 익명으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더 어린 걸로 알고 계시나 봐요. 근데 동갑입니다. 친구야 친구. 안녕, 친구야. <웃음> 우리 모든 신쿵이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저한테 큰 사랑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최근 영상이 많이 안 올라가서 조금 서운해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게을러 터진 신쿵기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기다리게 해드려서 여러분들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사랑하고 어, 더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는 신쿱트 되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 여름휴가 다들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빠이빠이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